너는먹겠 신 거잖아. 아 실이 약던 거잖아. 어쨌든 잡은 거잖아. 실만 요 그러니까 실을 뜻하게 했어요. 내 것도 여기 아니, 실잡어 내가 기 잡는 거아 장비빨이잖아. 근데 장비빨이라고. 실력낚시장비이 아니야. 장비도 중요해. 이거가 실끊어지면아